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초점이 왜 이래? 됐다.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 재료들을 간단히 일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이 박스 하나, 박스 둘, 박스 셋. 이세 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냥 하나씩 정리도 할겸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다 열어서 보여드리면 세개다 정신이 없어요. 보통 다 스티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뭐 메모지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먼저. 이거는 라이언 메모패드. 그리고 이거 굉장히 예쁘죠? 마스킹 테이프. 너무 예쁜데 아직 저한 번도 안 써봤어요. 산칩 꽤 됐는데 이거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 이거 한번 어디 붙여보면 예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쁘죠? 오, 너무 예쁘다. 처음 붙여보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음, 예쁘다. 이거랑 비슷한 게 제가 또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약간 이런식으로 홀로그램? 요렇게 이것도 진짜 예쁘죠? 이것도 조금 잘라서 붙여볼게요 이거 잘안 뜯어지네 안뜯어줘 어 너무 안 뜯어진다. 됐다. 뜯어서 붙이면 얜 이런 느낌이에요. 얘도 엄청 예쁘죠? 반짝반짝하는 거. 진짜 예쁘요두 개는 제가 다 인터넷에서 산거 같은데 산지 워낙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오 예쁘다. 그래서 이거랑 이게 이렇게 고 포스트잇 포스트잇 얘는 그라데이션 떡 메모지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미니미 육각 포스트잇이랑 원형 포스트잇 이것도 제가 레이어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미니 달력. 이거는 제가 어디선가 뭐 사고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표 메모지. 포스트잇이에요, 이거. 이런 메모지. 태그. 태그 종이. 태그 종이랑. 이거는 이런 작은 사이즈의 포스트잇. 그리고 스티커. 오, 유튜브 스티커다. 스티커. 이거는 그냥 체크리스트 만들 수 있는 요런 리스트. 무인양품에서 샀네요. 나머지들은 다 마스킹 테이프들이에요. 뭐 정신이 없지만 요일 마스킹 테이프. 이 요일 마스킹 테이프는 제가 그 성수역 근처에 있는 포인트 오브 뷰 거기에서 구매하는 거고, 그라데이션 마테, 이것도 그라데이션 마테구나. 예쁘죠?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마테예요. 예, 붙이면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붙이고, 이것도. 그쵸? 색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레터링 레터링 마테 얘도 레터링 마테 제가 다이얼리 꾸미기 할때 배경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이거 두 개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진짜 무난해요 무난해서 아무데나 붙여도 예쁘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음... 아, 어떻게 어려워? 이런 레터링 마스킹 테이프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이것도 되게 튀지 않고 예쁘죠? 이거 두 개는 안 튀어서 제가 되게 많이 사용해요. 진짜 아무렇게나 붙여도 예쁘고 아무데나 붙여도 예뻐서.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이 우표 마스킹 테이프. 이것도 종류가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인양품 마스킹 테이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무인양품의 땡땡이 마스킹 테이프. 얘네들은 사진 같은 거 붙일 때 이거를 약간 포인트 겸 배경 겸 붙여주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쓰는 거고 얘는 조금 널찍한 이런 그라데이션 마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색 마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다. 이런 스트라이프 마테도 제가 이래저래 레이어드하면서 많이 쓰는 편이고 이거를 아 이것도 진짜 많이 쓴다 제가. 이 남색 꽃무늬 마테도 많이 쓰는 마테입니다 이것도 아까 여기에 붙였던 이 금색 마테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금박 마테. 얘도 하나만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오이 가운데 홀로그램이 너무 반짝이는데 마테를 마스킹 테이프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 그리고 이거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시간이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세로형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마트예요. 이런 느낌. 색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트에는 진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제가 많이 안 쓰는 거긴 한데 세일러문. 너무 예뻐서 그냥 갖고 있어요. 얘도 붙여볼까? 제가 평소에 다고하는 거랑은 느낌이 좀 분위기가 다른 마스킹 테이프라 아직 써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자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쁘다 진짜 그래, 마스킹 테이프는 참 정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마트에 감게 이런데 많이 감아서 보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그러기에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메모지들은 옆에 끼워 놓을게요. 자, 얘는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여기는 거의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